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주인공들은 결혼 전 임신과 연관이 되어 있죠 차정숙 도 그렇고 최승희도 그렇고 이 작품의 중심 스토리에 혼전 임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명의 혼전 임신이 나오는데요 바로 전소라입니다 전소라는 현재 차정숙의 아들인 서정민과 사귀고 있습니다 전체 회식 후에 전소라와 서정민의 뜨거운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건 후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복선이었습니다. 한 가지 복선이 더 있죠. 다들 모여 치킨을 먹을 때 전소라는 닭다리를 양손에 쥐고 미혼모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했었습니다. 이두 가지 복선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전소라는 결혼 전에 서정민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전소라는 차정숙과 성격은 정반대 이지만 똑똑한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소라는 모두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가 생김으로 육아와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전소라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지만 본인 스스로 고민이 있어도 끙끙 앓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이죠. 겉으로는 시원시원하게 지르는 성격이지만 마음속의 문제는 크게 갈등을 할 지도 모릅니다. 전소라는 임신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사생활을 계속 해나가 다가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데요.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전소라는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차정숙이 전소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 는데요. 차정숙이 전소라를 아끼기 전에 전소라가 차정숙에게 잘해주는 장면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6화까지는 차정숙이 전소라를 얄밉게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차정숙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전소라가 도와주며 무사히 위기 탈출하는 장면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전소라가 차정숙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차정숙이 전소라를 도와주는 흐름이겠죠. 전소라는 차정숙이 서정민의 엄마라는 것을 모르고 차정숙도 전소라의 남자친구가 서정민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차정숙이 혼전 임신의 선배로서 전소라에게 따스한 조언을 해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좋은 길로 유도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서정민에 대한 관계를 알게 되며 많이 놀라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소중한 직장 동료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전소라가 서정민의 아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전소라와 차정숙이 좋은 사이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햇살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